안녕하세요 저는 데일리그라인드의 조광훈이고요 오늘 트리키트리전은 백사이드 노사이드투 스위치 5호입니다 이 기술은 노사이드 상태에서 트럭을 들어 스위치 5호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노사이드투 스위치 5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적인 백사이드 노사이드 그리고 팝아웃을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팝을 쳐서 백사이오드슬라이드를 걸어주시고 몸의 중심을 렛지 안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탑을 치며 c t 5호가 되도록 테일 쪽 발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렛지 바깥쪽에 중심이 있으면 탑을 아무리 쳐도 5호가 돼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몸의 중심이 렛지 안쪽에 있어야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The hubble, grind the h o o landing. Good.